토끼 약국 선생님 작은 숲속 마을에 동물 친구들을 위한 토끼 약국이 있어요. 안녕? 나는 토끼 약사예요. 토끼 약국에는 어떤 어떤 약이 있나요? 가루약, 반창고, 어린이 비타민, 물약, 연고가 있죠. 오늘도 토끼 약국에 많은 동물 친구가 찾아왔어요. 첫 번째 손님은 꼬마 판다랍니다. 어서 오세요. 토끼약국입니다 <웃음> 저런, 눈에 멍이 들었군요. 연고를 발라야 해요. 눈 안에 들어가지 않게 멍이 든 곳에 연고를 살살 발라요.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알맞게 짜서 면봉으로 발라요 두 번째 손님은 캥거루 가족이랍니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저런 엄마 캥거루, 아기 캥거루 모두 감기에 걸렸군요 캥거루 가족에게 물약을 줄게요 엄마 캥거루는 큰 물약을 아기 캥거루는 작은 물약을 먹어요 눈금을 확인한 뒤 정해진 양만큼 먹어요 세 번째 손님은 아기 돼지랍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웃음> 꿀꿀 아픈 게 아니라 비타민을 먹고 싶다고요? 자, 어린이 비타민 여기 있어요 달콤하고 맛있지만 사탕은 아니에요? 너무 많이 먹는 건 몸에 좋지 않아요 네 번째 손님은 꼬마 다람쥐랍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아 저런 가루약을 먹기가 힘들대요 고소한 도토리 주스와 함께 먹고 싶다고요? 그건 안 돼요 약은 물이랑 먹어야 아픈 곳이 빨리 낫지요 마지막 손님은 삐약 병아리랍니다 어디가 아픈지 말해보세요 저런, 병아리에게 상처가 생겼어요. 아 많이 아프겠구나. 반창고를 붙여줄게요. 약속할 것이 있어요. 아픈 상처가 있을 때만 붙여야 해요. 너무 오래 붙이면 피부가 가렵거나 상처가 빨리 낫지 않을 수 있거든요. 토끼 약사는 찾아온 동물 손님들에게 모두 알맞은 약을 지어주었어요. 이제 약 상자를 정리하며 내일을 준비해요. 내일은 어떤 손님들이 토끼 약국을 찾아올까요? 다들 아픈 데가 잘 낫겠지?